네, 제가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하면서 밸런스포스처로 많은 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회원님들이 어깨나 허리통증이 개선되었다고 매우 좋아하셨어요 18년 경력의 필라테스 원장님이 재활필라테스 핵심을 담아서 직접 제작하신 운동기구이기도 하고요 특허도 있고 서울 어워드에서 우수상품으로 선정되기까지 했으니 믿고 사용할 만하죠 네, 이렇게 밸런스포스처 책이 있으니까 쉽게 따라올 수 있죠 몸이 아파 병원치료나 도수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이 밸런스 포스처로 효과를 보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필라테스 강사가 추천하는 바른자세 운동비구 밸런스 포스처 하루 10분 필라테스 운동으로 활력을 되찾으세요.